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 날씨도 쌀쌀해지고 제가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보이는 곳이 얼굴 하반쪽이다 보니까 턱살 처짐, 볼살 처짐, 패자주름 이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막 다른 곳은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었좀 이마 시술이 약간 좀 게을리한 경향이 있었어요 진짜 40대 중반이 되니까 눈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눈이 갑깝하다고 뜨는데 갑깝하다고 제가 요즘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눈처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을 뜰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 이렇게 뜨고 안면 마사지해요.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뜨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좀 내려오는 처짐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성장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20대부터 점진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될 텐데 20대는 사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느리니까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되면은 눈 처짐이 정말 심해지기는 하기는 하거든요. 많은 여성분들도 약간 눈 처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눈썹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처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수리부터 <웃음> 두피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눈 처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뭐 두피 끌어당김, 이마 끌어당김, 눈 끌어당김 이 모든 것이 일어섰을때 약간 눈가가 처지는 것을 예방할 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수술적인 방법도 있지만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통타가 걱정이 된다라든지 생각보다 안이쁘게 나온다라든지 그럼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피부를 약간 좀 수축을 시켜주거나 꺼져있는 볼륨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다운타임 있는 시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이마에 약간 그 늘어난 스킨을 줄일 때는 주로선올리주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공기보고 구워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컸던 고기가 확 수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약간 늘어난 피부가 조금 개선이 되니까 약간 당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약간 이마 모양도 좀 예뻐지기도 하고 이마가 빤빤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마에 약간 꺼진 부분이 있다고 라 하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좀 볼륨이 생성될 수 있도록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해주고요. 40대 정도가 이제 되면은 눈가도 푹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이눈 위에 있는 지방도 소실이 되어가지고 눈꺼풀이 약간 좀 너덜너덜한 <웃음> 그런 윗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볼륨이 좀 생기게끔 도와주면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시술을 했는데 지난번 영상보다 좀커 보이나요? <웃음> 안커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웃음> 일반적으로 베이비 플라겐 시술 같은 경우는 이게 볼륨이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개선이 되는 거니까 이마 같은 경우는 한두번 정도 시술을 했거든요 한 40대에 있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눈 처짐을 개선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런 시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런 거 말고 실과 같은 그런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실을 이용해서도 약간 좀 볼륨도 만들고 탄력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좀 급하게 뭔가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살짝이라도 좀 떠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경우에는 이마 라인을 따라서 보톡스를 좀 맞아보시면 약간의 눈가 처짐을 개선 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긴 합니다. 이눈 처짐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 눈가 처짐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수리부터 두피부터 처짐이 쭉쭉쭉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탈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정수리 부분은 어려우니까 이마하고 눈두덩이는 좀 신경을 쓰면 눈 처짐을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한 가지 시술만으로 다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저와 같은 40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탄력을 주는 시술, 볼륨을 주는 시술을 결합하면 눈 처짐이 눈저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